디 오늘 기즈니랜드의 갑니다~ 아 너무 예뻐~ 아! 아! 아! 아! 아! 하오브 내용은 저주받은 조각상 시리 키우 부들을 근데 이게 짧은데 되게, 되게 시간이 길다 해서 저희는 가자마자 이걸 줄서서합니다 저거 볼꽃놀이도 보고 해야 되니까! 가자마자 이걸 타고 응.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호 씨. 응. 설레시나요? <웃음> 준영이가 하는 게이밍 이제 제가 뽑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게 나와 좋을까? 유랑, 소목의 사이랑 알주 사이만 있었네. 오케이. 갑니다. 아, 어. 아, 이거, 아, 아 이거, 있던 년 전에 있떡해요면 어떻게 해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기 차가 없는 거보거 이거, 게임이 성공한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제가 동심을 잃은 줄 알았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야호!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 그거 그거예요. 저희 작업실에 있는 거. 작업실에 있는 게 필요한데. 음. 음. 오, 이거 열리네. 저거 칠해야 돼. <웃음> 머리띠를 사는다고 그럼, 그럼 머리띠 할 거예요?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아니 머리띠 하나 사. 어?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왜? 아 지금 이럴 시간 빨리 가수 줄서야돼새로브 줄서 머리띠는 사고야. 지 하나를 하나, 타고, 타고 와서 사는 거 어때? 나쁘지 맞아. 않은 거 같은데 생각보다 사람 많았어. 해봐봐. 우리 그냥 하나를 타고 와서 사자. 아, 그래야겠다. 그 그래. 타워 오브 멋있게 타야 돼. <웃음>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웃음> 바람치게임 <웃음> 대실패했어요 성공이 아니었어요 두시간이시간 걸린대요 <웃음> 주차장에만 사람이 없었던 거고 사람이 너무 먹고 바람이 <웃음> 너무 먹고 이다 <희체입니다. 웃음> <웃음> 들어와서 사람이 없던 거였어요 맞아요 그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먼저점프에 쪄봤잖아요 떨어질 때그 느낌이에요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밥먹고 20분 기회가 아.. 금그금 지금, 지지 지금, 준비했다지 지금, 던져 아넣어금 지금, 넣 지금, 지금, 아, 아, 조차차, 기다려, 기다려. 지금, 지금, ]시다. 지금, 지금, 지 아. 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다금지어 지금, 저금 지금, 1시간 반 동안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가 디즈니 이제 시에서 이지방이라했으니까 재밌게 타고 오겠습니다 타워 오브 타이 타워 오브 타이럭 타워 오을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도 못 탔다는 게 함정이지만 들어가요 들요들어요들어요 들어가요 다어이어갈까요 어.. 긴툴.. 어, 이거야, 이거. 내가 타봤자 이거?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긴 했어요. 스토리도 단단하고, 보는 재미도 많았는데,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근데 무섭진 않은데, 왜무서운지 알겠어요. 왜냐면요, 눈을 다 막아요. 안 보여,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서우니까 자꾸 내려가서 눈을 감더라. 그래서 아까워서 계속 썼는데, 다시 마지막. 봤얘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는... 저기, 저기 있잖아요. 저쪽 위에서 한번 보여줘요, 경치를.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나는 용수랑 팔짝 끼고 갔는데 용수가 무서워가지고. 아, <웃음>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리아 형도 그랬어. <웃음> 저희 직원분이 처음 왔다고 저희처음온 스티커 주셨어요. 저희가 처음온 기를 엄청 냈나 봐요. <웃음> 저희 첫 번째 로탄한 우리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그래, 밥 먹어야지. 밥, 밥 먹으러 갑시다. 먹는? 고. <웃음> <웃음> 해저 이갈리. 이제 이 바다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해저로 떠납니다. <웃음> 제가 물은 무서워하지만 이런.. 뭐라 해야 되죠? 놀이기구는 정말 잘탈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타려고 했던 놀이기구가 110분이 넘어가지고 가는 길에 이게 한 30분밖에 안 걸리다 해가지고 이거 한번 타고 가려고 하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따라라~~ 오! 오. 저 길고 올라왔다 안 내려왔는데? 안 내려왔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소원 <수원> 드세요 <목소리> 탑승 <목소리> 이번에는 롤러코스터를 <목소리> 타러 왔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러 왔는데 약간 티익스프레스랑 비슷해요 <목소리> 아기들은 왜안했지아니애기들애기들은 무서우니까 잡아야지. 아, 아이, 여유가 없다. 안 해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잡고 어. 있는 거예요. 재밌네요. 한번 더 하고 볼까요 <웃음> 이긴 사람은 사람. 두 명. 아니 원래 제일 뒤에가 더 무서운 거 아니야? 나는 앞에 타고 싶어. 나는 앞에 타고 싶어. 나는 상관없어. 놀러 갔어. 맨 앞에 타기만 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두 명. 오케이. 아내 문제 나 가위바위보. 네. 아, 가위바위보. 네. 아! 왜 찐으셨어? 요 뭐야? 나는 근데 다 괜찮아. 뒤에 타도 돼. 파이소! <웃음> 저희 응원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라이온 분들이 항상 저희를 응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보답을 해드리고자. 근데 언제선 어 라이온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만났어요 사실. 어제 봤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에서 <웃음> 우와 우린 안해줘 저기 많이 했었어. 어, 진짜. 어 아, 서운해. 아, 아 서운해. 아 와, 역시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도 오무시로 까데 이제는 정말 그 메인이라고 그 화산으로 갑니다. 그냥 멀리서 봤을 때도 파워가 대단했어. 약간 퀄리티가 장난 아닌 것 같고 하기 전에 앞에 지나가신 분들한테 손 흔들고 뭐. 오하이오, 막 곰방어, 분니찌와다 했는데 막상 저희가 탈 때는 아무도 안해주셔가지고 준영이 완전 서운해 했어요 준영이가 사케베! 준영이요! 사케베! 준영이 서운했어? 서운했어? 뭐가? 손안 손안 흔들어져서 아. 준영이가 뭐태회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미나 서항 진행하니까 여러분 제발. 아, 제발 사케베! 막 이랬어 제발. 그리고 또 타는 도중에 외국인이랑 눈 맞춰가지고 <웃음> 부처헨스업 <이런. 웃음> p u 헨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Oh, some give you 이 a s in there. What did you say? w h 좀 t did you say? What d 어 d you say? What 려 i d you s 어 귀여운데? 어 진짜 귀여워 이걸로? 응. 오케이 준지사카우보의 영혼을 받아야겠구만 아 미안합니다 아 귀엽네 귀여워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카우거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따뜻한데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저희 아까 저기서 떨어졌거든요. 어디지? 저기서 떨어졌는데 여기 한눈에 다 보여가지고 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로 너무 예쁘다. 난 오늘 원픽 나도 베스트 원픽. 베스트 원 베스트 놀이기구. 진짜 재밌었다. 레스 놀이모노. 어, 치장 놀이모노. <웃음> 어, 슬슬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에서 하는 저희 약간 그 뭐죠? 범벅한 아, 줄 알았는데, 정말 아주 물에서 하는 범폭하면 아주 용수 부딪혀가지고 용수 아주 물 홀딱 적게 썼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전력 집 쏟았어요, 진짜. 태엽형 출발하자마자. 에잉 아쉽네요. 짠는데시다 네, 네, 네, 네, 네. 이거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미모를 찾아서 물고기 찾으러 갈 겁니다. 오사이. 오사이. 오사이. 오케이. <웃음> 여기 어디까지 가? 우리 좀 달라. 쪽기랑 달라. 다르다고. 다르게 가네. 아우. 아, 나도 저 버스 타고 싶은데. 아우. 아,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골. 오. 이게 막차 탔어요 막차 너무 보람차 잘놀았어잘놀았다 그리고 정말 타이밍이 대박인 아. 게 저희 뒤에 오신 분들 바로 맞아. 이게 떨렸어요 아. 아 맞아요 그것좀아쉽긴 어. 하지만 다음에 꼭또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희가 일본 이제 마지막으로 올거 아니잖아요 평생 일본 올 텐데 지진도 또오면되죠 바람도 안불고 눈치 게임도 성공해서 많이 타고 감동거리도 <목소리도> 다 꼽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그봄에서 여름 아, 넘어갈 때 오겠습니다. 좀 따뜻한 더 아, 시원할 시겠대 아, 그때 오면 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겨울이니까. 그래도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 바람이 오, 바람이 오, 많이 불었지 추운 아, 건 아니었어요. 아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좀. 아, 부끄럽네요 아, <웃음> 이연예인를봐요 우리 5억 명의 라이온 중에 한 명이었네요 아니 다들 호텔에서 손구들먹주세요 되게 뭔가 마음이 되게 나도 먹냐? 누구를 먹냐? 누구를 먹냐? 누구를 먹냐? 누